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건 뭐야? 일단은 보석약 금 먹으면 야소도 할수 있고. 아니 뒤집기 안 나오나? 이거 레이저단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곡봉을 먹읍시다. 뭐 거결 만들어도 되고, 거함 만들어도 되고. 먼저 스태픽도 가능 일단은 그냥 맞으면서 갑시다 갔다 보면 이제 길을 알려주겠죠? 아니 근데 얘도 이석이 안 붙고 아 이거 이자도 못 보고 이게 뭐야 <웃음>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참 하나만 줘봐 야옹이 나가노 벨코지나 해야겠다 괜찮은데? 벨코즈캐리로 가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쇼진도 있고 복꽃도 있고 근데 곡궁두 개는 좀어 이거 스태픽까지? 나 아, 스태틱 말고 다른 템을 주고 싶으니까, 이거지, 한번 더. 아니, <웃음> 이거. 너 앞에 있는 애 죽이면 안 될까? 그렇지. <웃음> 아니, 이거 조준경 나올 줄 알았으면, 맥스 할걸. <웃음> 아, 이거 템 맡겨놓을 걸 그랬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돈 먹고 쨈다? 먹고 죽겠습니다. 70원이자. 아니, 요즘 선라운드부터, 피해량이 증가해가지고 죽을 것 같긴 한데 한번더 아! 왜 앞에 일너는 <웃음> 많다? 아니 왜 나를 노려 <웃음> 세력 50 나쁘지 않아 오 이거 솔? 근데 솔 먹으면 너무 꾹궁아 고꿍... 제조합기로 갈아버리고필랩에서 눈물의 리로를 쳐야겠네요 아니 솔폐어 아우, 렉이 왜 이렇게 깔리는지 모르겠네. 무인수는 좀 그런데. 좀만 돌려볼까요? 이거 솔라리도 요즘 탱탱으로 괜찮다던데. 살살 잤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부터 반등 들어가겠습니다 어, 둘중 하나는 이성부터 주겠죠? 소름 태우니까 더하게 이혼 충격기? 아, 어, 그렇지 아 근데 이혼 충격기가 스탠틱이 있어서 필요가 없네요 모렐로도 필요가 없고 몽속이다 늘린다? 자여기 있으니까 그냥 넣어 주겠습니다. 하나 아, 반등해야 해. 그렇지. <웃음> 아유 깜짝이야. 위협으로 갑시다. 어? <웃음> 아니 이거 에코가 데미지 늘어봤자 뭐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괴수를 먹어야 하나? 어차피 위협 갈 거니까 벨베스까지 쓸까요? 증강이 이렇게 나오냐 모렐로는 우리 소울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솔라리가 제일 괜찮긴 했겠네요 솔라리로 갑시다 나이스 무아한다 가보자 피드스틱 위협으로 꽉꽉 채워봅시다 템은 구원 만들면 괜찮겠네요 난피드 그냥 넣어주고 아니 르블랑 삼성? 아니 이분은 카밀 하시는 거 아니었나? <웃음> 아 아니, 근데 이거 스태틱 그냥 넣고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잘하는데? <웃음> 아니 그리고 우리 벨벳스 투표 진짜 좋긴 하네요 카밀이 제일 무섭다 아안되는 누누야 <웃음> 어? 아니 소라 너왜 죽었니? 브래은못갈거 같고 그냥 돈도 많은데 소리나 한번 삼삼 찍어볼까요? 시원하게 뭐야 이거? 레오나 이성 일단 서풍을 만든다? 아 우리 레오나 어디갔어? 아 이거 케일 띄웠어야 했는데 아크야 맞아줘 으 제발 아 까비 니 레오나는 또왜 이렇게 잘 나와주죠? 근데 소리 아까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나오네요 소풍은 모르겠다 근데 얼떨결에 우리 말파이트를 띄웠네요 어, 레몬아 왜 이렇게 잘 죽어? <웃음> 아냐옹다 너무 세너 아니 이거 벨류는 나쁘지 않은데 벨코즈를 썼어야 했나? 왜 벨코즈야 빨리 그냥 유기하고 나에게 희망이 솔밖에 없는데. 아, 이거 중앙으로 온다. 아, 다행이다. 조이라서 다행이네요. 아, 이 친구 초반에 일 잘하더니. 엘베스 회복해. 저 조금? 나이스. 엘베스를 조금 밀어줄까요? 나름 영웅진강이니까. 그렇지, 솔. 어 나이스 한마리! 제발 너 나가 그렇지! 솔삼성 아 이거 배치를 봤어 야 했는데 정선을 차라리 이거 솔한테 넣어주고 스태틱을 벨벳해 줍시다 나이스! 그렇지! 보내줍니다! 레고 레고! 이번 시원하게 삼상 뛰었습니다. 누가 냐옹이? 아! 냐옹이를 찢으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아 그냥 이코까지 있어서 벨벳이나뭐 다른 것도 상상 노려볼까요? 일단은 돈을 한번 모아봅시다 아우 시원시원하네요 이게 진짜 유성이지 다들 그냥 어? 2코 3코 리롤덱 할때 저는 4코 리롤덱으로 1등을 하겠습니다 카미리 진짜 제일 무섭다 차라리 이거 앞으로 갈게요 어머 아, 르블란한테 죽진 않겠지? 르블란부터 죽여 제발 어 나이스 아 여기가 갔으면 좋았는데 까비? 근데 솔삼성은 진짜 괜찮네요 이거 삼이라는 삼성 찍어도 1등 못하기로 유명하던데 <웃음> 이 누누놈 때문에 제가 정손을 넣어놨습니다 혹시나 사고로 죽을까봐 아이스 이거는 그냥 침장 먹고 아! 엉택하게자 그딜로 갑시다 피들한테 그냥 니코 씁시다 야옹이는 이거 에코즈로 지져야죠 야옹이 띄우고 내려오자마자 지져죽이기 아 이게 한 방이 안가네요 어우 이 친구 무슨 데요 <웃음> 그래도 우리 피들이 시시 걸어주면 저 네, 코지도 한번 지지면 되는데? 그렇지 죽어 솔직히 유미삼성한테 지는 건 너무 억울하다 난사코삼성인데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아우솔 3상으로 1등 했습니다